예, 수리남으로 갔으니 또 수리남에서 뭘 했는가? h e spent about two years in Surinam exploring the rainforests. 예, mm -hmm. 2년 동안 수리남에서 2년을 보냈는데 요거 spent 때문에 탐험하면서 열대우림을 예, 탐험하면서 2년을 보냈어요 야기는 2년. Confronted with intense heat, fierce tropical storms, and dangerous animals such as t e r Tarantulas and f l a s h eating fish. Marion continued to collect every sample she could get. Confronted, 분사인데요. 앞에 빙이 생략되어 있는 수정분사죠. 뭐뭐에 직면했지만, 직면했어도, 뭐 이런 건데. Intense, 아주 심한 열기. 즉, 엄청나게 더운 것. 그리고 아주 fierce tropical storms. 아주 몹시 사나운 그 열대, 뭐, 폭우들, 폭우. 포부. and dangerous a n i m a l 그리고 위험한 동물들, 무와 같은, such as tarantulas, 독거미, 뭐 이런 큰 왕거미, flash eating fish, 그리고 고기를 먹는 물고기 같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분명한, 이런 것들에 직면했을 때, 이런 있는데, 직면했을 때도 Marian continued to collect every sample, she could get Marian은 계속했어요 예, 계속해서 수집을 했어요. 온갖 샘플들을 채집하기 위해서, 채집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continue to, continue ing 다 가능하고요. 여기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대신에 위치, she could get, 예, 할수 있는, 그녀가 가능한할수 있는 모든 샘플, 이런 얘기죠. 이때는 as도 가능한데, as보다 도우가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지? 뭐, 뭐 했지만, 뭐, 내용적으로는. 그 그녀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문제 직면했지만, 그래도 계속했다. In her own house, 집에 왔어. She kept insects she brought out of the forest and made in numerous descriptions and paintings. kept insects, 뭐, 곤충들을 길렀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곤충 역시 뒤에 주어가 나오는 걸로 봐서서 예, 목적격 관계대 명사. 가지고 나왔죠. 열대우림에서 가져왔나 봐 표본들 여기 채집했으니까 가지고 온 곤충들을 집에다 놓고 길렀어요. 그리고서, made, 뭘 만들었냐면, numerous descriptions, 아주 아주 많은 묘사, 그림, 묘사를 했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국, eventually, she painted more than 90 species of insects and a l s 60 species of plants. 그, 결과적으로는 어떤 걸그림 얼마만큼을 그렸냐면, 예, more than은 이상, over의 의미예요 그, 러니까 90종이 넘는 곤충들과, 엘리스트는 최소한, 적어도 60종의 최소한 60종의 식물들의 그림을 그려냈어요. With t his painting, she p u b l i s h e d her life's work Metamorphosis of the Insects of s t r i n u m in 1705 yeah, 이러한 그림, 그녀가 그녀의 역대적인 음, 출판한 역대적인 작품을 출판했다. 이 그림으로 자, 여기는 부 저... 그냥 전체사 구해요.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그녀는 출판했어요. 그녀의 역작, 긴 콤마, 동격, 뭐를. 네, Metamorphosis of the Insects of Surinam. Surinam의 곤충의 변태 과정들에 대해서, 1 7 0 5년에 그 지금까지 했던 거 가지고 책을 냈다는 얘기인데, 그 책은 The Book Showed Marianne's Passion for Both Insects and Painting. Marianne의 열정, 뭐에 대해서. 네, 곤충과 both a and B, 곤충과 그림에 대한 둘 다의 열정을 보여줬어요 It was a truly remarkable book for its time which contained colorful and detail e d paintings of butterflies, bees, spiders, frogs, and even snakes It was a truly remarkable, 정말로 뛰어난 remarkable, outstanding 이런거죠 눈에 띄고 뛰어나고 아주아주 아주 noticeable b 아주 뛰어난 책이었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is t time 그때 당시 그 시대로선. 근데 그것은 그 책이죠. 이그 책은 컨테인더 포함하고 있어요. 뭐 아주 아주 다채롭고 자세한 그림들과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 나비, 벌, 거미, 개구리, 심지어 뱀도 있어. 그것들의 자세하고 다채로운 그림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수리남에서 이제 이런 가져왔던 걸로 이제 한 건데 내용이 뭐냐 수리남에서 인원을 탐해서 역경을 딛고 표본을 집에서 기름면서 관찰해가지고 이 정도의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역작인 이걸 냈다 출판을 했다 다양하고 상세한 것 이런 것들이 책 안에 들어있다 네 음. 아우 지겨워 지겨워